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성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남자를 자꾸 더 밀어내는 행동 남자들도 내 여자친구를 자꾸 밀어내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남자가요 처음엔 나를 그렇게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식은 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실 남자나 여자나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식어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어떤 사건이 없었는데 서서히 나를 의무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혹시 내가 내 남자친구에게 이런 행동을 자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어디든지 꼭 남자친구하고 가야 되는 여자들의 행동이에요 여자들은요 남자를 사랑하면 내 남자하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죠 물론 남자들도요 내 여자를 정말 사랑할 때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혼자 있고 싶어하는 성향이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되게 피곤할 때라든지 자기가 정말 재미를 못 느끼는 어떤 일에 여자가 동참해주기를 바라게 되면 분명히 그걸 들어주고는 싶은데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자기 안에 축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남자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와 함께 있어주면 여자는 더 많이 기쁘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탁에 응해줄 때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남자가 집에서 그냥 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같이 쇼핑을 가자고 요청을 하게 되면 남자는 그 쇼핑 자체는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요청에 응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음속 한편에는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가족이는 가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의무감으로라도 혹은 억지로라도 여자친구와의 쇼핑에 응해주게 되면 남자는 요 쇼핑이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지루함이 묻어날 거예요 그걸 보는 여자는 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인데 얼굴 표정이 밝지 않고 뭔가 루즈해야 하는 그런 느낌들을 주니까 그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그런 것들을 좀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남자는요 지금 내가 잘 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뭔가 서운하다는 뭔가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들은 기분이 들게 되겠죠 그럼 쉽게 다툼으로 이어지겠죠 어쩌면 이 쇼핑 데이트는요 처음부터 다툼이 될수 있는 소지를 안고 시작한 데이트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조금 접어두고 차라리 남자를 요 정말 무료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심할 정도로 방치해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서로의 데이트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요별 내용도 없이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의 행동이에요 연락 문제는 요 남녀 사이에서 애정의 척도로 생각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남자들은 요 보통 연애 초반에는 요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연락도 자주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됐고 충분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 남자는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조금 말수가 줄어들어요 혹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나 꼭 전해야 될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전화를 해도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잘 이끌어갈 스킬도 여자보다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반대로 여자들은 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좀 수줍은 듯이, 남자를 경계하는 듯이 연락도 조금 더디하고 내가 좀 쉽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좀 자제하는 편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연인이 친해지기 시작하면 여자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지겠죠. 어제 레스토랑 하나를 간 것만 가지고도 오늘 밤새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인테리어는 어떤데, 가격은 어땠고 내 친구가 거기 가봤었는데 아, 정말 그랬었니?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의 스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때 내 상대가 친하면 친할수록 그 스킬은 요더 고퀄리티 스킬로 발휘될 거예요 가까운 친구하고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내 남자친구를 대면했을 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 나의 스킬을 대면해줄 사람은 요그 친구가 아니라 요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쉴새 없이 남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때 남자는요. 거의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들어주기가 바쁘고요. 리액션 해주기가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물어보면 잘 기억도 못하죠. 이렇게 여자는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썸탈 때 자제를 했던 전화통화를요. 사귀고 나서부터는요. 엄청나게 시도하죠. 본인은 어떤 대화의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도 남자에게 전화를 막 걸어도 돼요 왜냐하면 난 어떤 이야기든지 이끌어갈 스킬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길게 통화하는 스킬이 없거든요 아무런 주제는 없지만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듣기도 사실은 남자한테 버거운데요 그 이야기가 남자의 관심사 밖의 일이라면 남자한테는 그때부터 고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는 요 여자친구가 전화 걸어오는 게 두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일단 받으면 내 마음대로 먼저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여자친구가 전화를 끊을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입장을요 세 번째는 요 카톡이나 문자를 남자친구에게 했을 때 남자친구가 바로바로 바로 답을 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는 것 못지않게 남자는 요 카톡이나 문자도 좀 버거워해요. 이런 버거움을 느끼는 남자는 요 여자친구가 보내온 카톡이나 문자에 알림소리만 들려도 요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압박을 느끼거든요. 급한 성격을 가진 여자친구가 있다면 더더욱 그 압박은 커지겠죠. 뭐 물론 모든 여성분들이 자기가 보낸 톡이나 문자에 칼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자기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톡이 오거나 문자가 왔을 때 남자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여자가 어떤 심리상태로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여자친구가 아무 주제도 없이 그리고 뜬금없이 남자친구에게 톡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톡을 받은 남자 입장에서는요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구나 라고 톡을 보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댓글을 하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여자친구의 반응이 어떤지 대충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여자친구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맞장구 멘트를 준비할 거고요. 여자친구가 또 언제 보내올지 모르니까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기다리고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좀 부담되니까 남자도 머리를 써서 일단 톡이 오면 안본 걸로 해놔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요 금방 톡이 날라오거든요 바빠? 뭐해?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남자는 분간이 안 되죠. 화가 난 걸까? 그냥 진짜 바쁘냐고 물어보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전화통화를 할 때는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의 기분을 대충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자는요 이 톡은요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자나 톡을 통해서 남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요 톡 하는 것도 두려워지게 돼요 차라리 여자친구가 아무 말이 없으면 나도 아무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여성분들이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 계시거든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니까 상대가 날 사랑한다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은 요 남자분들에게 여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에다가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는 내용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요 상대방에겐 오해를 사서 좋았던 남녀 사이를요 서로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요 나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부터라도요 다른 방법으로 좀 예쁜 사랑의 표현을 하셔서 지금 소중하게 잘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